이렇게 덕통이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, 저 노래까지 잘했으면 어, 이자리못 이 아, 왔을 거예요예예그 아, 아, 분이... 아빠의 청춘 같이 박수 좀보세요 <웃음> 네. 솔직한 얘기를 어디가서 우리 군수님 노래 못 들어요 지금 이 그지가 시키니까 할수 없이 하시는 거지 안 그러면 절대 노래 하시는 분이 아니여 아, 아, 아. 이세상마다 같은 음 너가라고 마음으로 <웃음> <나를> 믿어주는 가정전인데 <웃음> 노래이야 이웃이려 역할이 마라 나에게도 아직가니 청춘을 잃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우브라우브라